자, 23년 5월까지 네.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주택인데 뭐 그냥 이번에도 그냥 정보가 얘기하는 거니까 넘겨야겠다, 버텨야겠다 이런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내가 버텨도 될지 아니면 좀 신경을 써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고수 t v 최영식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내집 마련 꿈을 함께합니다 살집 채널 박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호스 TV의 지영식입니다 네, 대표님과 지금 두 번째 촬영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제는 양도세 아,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배제. 네. 네. 말도 어려운. 네. 많이 어렵죠. 네, 주제. 네. 이거 지금 관심이 많으신데 실제 네.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네. 말씀드리고자 을 합니다. 다만 이건 뭐지? 이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웃음> 네, 맞습니다.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일단은 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배제는 네네. 뭐 많은 분들이 양도세는 관심 이 많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설명을 음, 드리면 네. 그 동안 이제 일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9억까지는 뭐 비과세, 그 다음에 2주택자부터는뭐 이제 그 일반과세를 묻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일반 세율에다가 어 20% 그리고 3주택 이상은 30%의 세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부과했죠. 를 그니까 그, 이게 중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 세율은 네네. 기본적으로 붙고 맞습니다. 거기에 주택이 하나 더 있으면 20%가 더 플러스가 되고 네. 3주택이 되면 거, 거기에 또 30%가 되는 게 아니라 기본 세율의 30%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거기 아래 그 표를 보시면은 아, 표에서 네, 그 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 과세세율이라는 거는 뭐 양도소세 뿐만 아니라 우리 네. 일반 근로소세 득 똑같은 세율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은 24%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잠깐만요 이게 네.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네 2년 이상 보유했을 거잖아요. 때입니다 2년 이하로 보유하게 되면은 60% 70% 와우. 네. 엄청난 세금이죠. 단일 세율이죠. 아, 예,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유 기간은 기본 2년 이상 보유했을 때얘기입니 이랬을 때 일반 세율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5억 초과 차익이다, 그러면 40% 세율입니다. 자, 잠깐만요. 네. 여기가 이제 과세 표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내 집이 얼마가, 얼마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차익. 예. 예. 예. 예를 들어 5억에 사서 6억에 팔았다. 네, 그럼, 그럼 1억 1억이 차이죠. 차익이죠. 네, 네, 네. 요 1억에 대해서 네. 과세를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만약 양도차익이 뭐 6억이다. 네. 그런 지 많잖아요. 서울애들. 아까 뭐 저희가 뭐 얼마든지 네. 그 얘는 찾을 수가 있는데 네. 아. 10억씩 오른 데도 많이 있고요. 웃음이 나와서 제가 <웃음> 부럽다. <웃음> 자, 그러면은 네. 5억 초가 5억 차익이다. 그러면은. 3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입니다 예를 들면 네네. 그런데 2주택자다 그럼 거기 20%가 붙어서 60%의 세율이 되는 거고요 3주택자다 그러면 거기 30%가 붙어서 70%의 세율이 되는 겁니다 와우. 그러니까 네. 이 양도소득세 이 중과세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 내가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 때문에 못 파시는 분들 이 되게 많았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네, 네 이번 음. 정부에서 그런데 5월 이러다 보니까 물량이 시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음... 내가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안파니 그러니까 이래서 이 정부에서 물량을 좀 늘리는 차원에서 양도세 중과세 한시 면제를 해주면서 20% 30%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 세율만 적용해서 해주겠다 네, 해주겠다. 그게 나는데, 언제까지냐 네.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 사이에 매도하시는 분에 한해서 아... 네. 그래서 이일년의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절세액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질문 있습니다 네. 그래도 버티고 싶을 수 있잖아요 어, 버티시면 되죠 네 <웃음> 그러니까 버틴다는 게 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도 낮아질 걸 기대하시고 좀 버티는 분들도 네네. 있나요? 뭐 없진 않겠죠 없진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그거는 우리가 불, 불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는 1년 에 매각을 하면 중과세가 안문다는건 결론이란 상수잖아요. 음... 상수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을 정부 정책 믿다가 손해보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하긴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네네. 어떤 분들이 더 많을까? 네,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 그래서 제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음...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할을 네. 준비해 봤습니다 네, 사실 이거를 제가 포인트로 짚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네. 모두가 다주택자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네. 사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 말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신 분들은 매매를 좀 고려해 보셔라 네그 네, 말씀이신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상황인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어떤 분인가요? 네, 일단 이분도 역시 은퇴자분이세요. 은퇴하신 분. 네, 네. 2021년 12월에 은퇴를 하셨고 어,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은퇴한 지 얼마 안 됐고 상담도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모든 게다 이뤄지. 따끈따 5월달에 따끈따끈한 사례자분이네 네. 네. 네. 5월 어... 네, 뜨겁네요. 네. <웃음> 그리고 바로 실링도 하신 분이시고요. 아, 네. 네. 이분은 현재 총 3채의 집을 가지고 계세요. 아 지금요? 네, 현재. 부자시네요. 네, 부자입니다. 어, 부럽다. 근데 현금은 네. 없습니다. 아, 네. <웃음> 자, 현재 서울에 단독주택 한 채. 음. 그다음에 고양시의 아파트 한 채. 네. 파주시의 아파트 한 채를 보여서 파주시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음. 파주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재 목표 중에 하나는 현재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많이 해드리는 임대법인 설립해서 이제 건강보험료 절세하고 자녀 상속도 준비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산관리를 음. 하고 싶고 네. 현금수준자산은 1억 내외로 현재 자녀 결혼자금 등 준비한 예비자금을 활용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파주아파트에 거주 중으로 현재 상황은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거네요 네. 자산은 있는데 현금 네. 흐름이 없다 그렇죠 다 똑같죠 네. 은퇴자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네. 임대소득을 최대한 좀 네. 늘리고 싶다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분들은 네. 시세차익은 포기해야 되나요? 뭐 시세차익 꼭포기라기보다 시세차익은 내가 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알 네, 수는 아, 네. 없으니까 현 상황에서 포기라기보단 최선의 방향을 찾는 거죠 지금 상황에 맞는 현 상황에 최선을 한게 무조건 시세차익을 포기했다고 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음, 자, 이분은 첫 번째 네. 주택을 소개해드리면 2000년도에 이 단독주택을 하나 양천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아 이게 지금 현재 그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네,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주택 네네네. 그게 이제 3억 5천에 매수를 했는데 네네. 현재 시세는 못 잡아도 10억에 13억 대지가 40평이니까요. 네. 부럽네요. 양도차익이 무려 한 10억이 넘는 상황인 네. 거죠. 부러워요. 네. 네. 근데 이거 지금 만약 에 이거부터 팔면 어떻게 될까요? 신나겠네요. 양도세. 네, 그러니까 신나겠어요. <웃음> 누가요? 세무서에서? 네, 아니요, 나라가. 네, 나라가. 생로랑이거든요. <웃음> 네. 네. 그러니까. 순서, 양도소득세, 이 단타주택자, 단, 이번에 한시적 배제 사유를 할 때도 집을 파는 것도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아, 이 순서에 따라서 완전 금액이 달라지겠구나. 그렇죠. 네. 사실 예를, 네. 일주택 비과세를 만들면 저 10억 차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 네. 아까 그럼 그 기본 세율만 그렇죠. 되는 거겠죠? 네, 기본 세율도 아니죠. 이미 이분은 거주기간까지 맞춰놨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9억까지는 비과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잖아요. 오. 어? 그러면 세금을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이분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이제 보시면 아까 단독주택도 있고, 예. 고양 아파트도, 아파트도 있고, 있고, 파주 아파트도 파주 있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 단독주택 사다가 단독 전세 주고 고양 아파트 이사를 하고, 아. 고양 아파트 살다가 전세 주고 파주 아파트 이사하고 아, 주변 이런 분은 좀 있어요. <웃음> 어, 이렇게, 그렇게 하셨구나. 네. 네네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음... 모르게 3주택이 돼버린 거죠. 어... 네. 네. 그래서 이 네. 아파트가 현재 시세는 한, 제가 보니까 매물은 5억 5천까지 도 나와있더라고요. 고양시 아파트가? 네. 어... 근데 이제 매입 시세는 2억에 매입을 했고요. 네. 그러면 은 4억 5천에서 2억을 빼면 2억 5천이 차익으로 추정이 되죠. 원래 시장시세는 5억 5천까지 나와있다 보니까 음... 제가 4억 5천 제시했을때 못받아들이시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4억 5천에 매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그 네, 이유는 세금 때문에 그랬던 거. 음... 그 다음에 이제 파주시 아파트를 심지어 경매로 매입을 했습니다. 오... 2015년에 원래 관심이 많으신 해서... 분이네요. 그렇죠. 경매로 매입을 해서 자산관리 잘하셨어요. 그보군도 3억 5천에 매입했는데 현재 시세는 6억 3천. 음... 그러니까 지금 차익이 3억 8천, 2억 5천. 면 6억 3천. 아 예. 그리고 또 주택가자면 한 16억이 차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왜 매각을 해야 되느냐? 음... 세율 때문에. 아까 중과세 한시배제 세율 때문에. 세율이요? 네. 네. 전략을 짜드린 내용은 고양 아파트를 2022년 이내에 매각을 하자. 이년. 2022년 이내. 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게왜 네. 굳이 22년 이내로 하고 얘는 네. 23년 5월 9일 이내로. 네. 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양도소득세는 1년치가 합산이 돼요. 아, 그러니까 2022년 이내에 만약에 얘를 매각을 하면 2억 5천 차익이잖아요. 네, 2억 5천 차익인데 여기에서 세율을 매겨서 세금 을 내고 끝인데. 만약에 파주아파트까지 매각하면 여기 또 추가로 3억 차이가 아, 있군면그 세율이 네네. 올라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2년 12월 31일까지 고향 아파트를 매각이 되면 네네. 그러면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파주 아파트를 매각을 하면 중과세다 빠지고 세율도 리셋돼서 새로 시작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세율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치. 파는 시기도 중요해요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순서를 왜 굳이 이렇게 하신 거죠? 일단 파주는 아파트는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아. 거주하고 있는 집은 또그 다음에 보유기간도 이 고향아파트는 21년, 얘는 7년이었어요. 어. 그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우리가 따져봐야 네네. 되거든요. 그렇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감안을 해서 했을 때 세금에 가장 이익이 되는 부분을 네. 이제 봐서 고려를 한 거고요. 그래서 3주택, 2주택 만들고 간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이게 표가 이해가 안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중과하고 중과X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네. 그럼 이번 중과를 안받으신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중과가 됐을때 네. 세금과 요번에 네. 5월 9일까지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배제를 됐을때 네. 세금을 제가 비교를 한거예요 아, 비교... 중과를 하게되면 현재 네. 현행기준이 아닌 만약에 5월 10일 이전에 매각을 했다 한다면 네네. 이분이 2억 5천 차익일 때장기부의특별공제 네. 적용을 못 받거든요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가 4,890만 원 1억 4천 8백 90만 원이 나옵니다 네네. 근데 만약요 이번에 한시 배제로 적용이 됐다 음. 이분 한시로 적용 됐거든요 네네. 5월 17일인가 매각 계약이 됐어요 잔금이 음. 8월이 아직 잔금계가 안 됐습니다 네네. 그랬을 때 중과 배제가 되면 3천 6백 15만 원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1억을 넘게 그러면 은 차익이 세금 차이가 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차이 2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와, 2억 상주책이라서. 5천인데, 예, 2억 5천 차이인데 1억 넘게 세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5천만 원 싸고 비싸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네요. 이 지금 이 시점에 팔아야 된다는게 핵심인 거예요. 빨리 처리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게 올해 파악이, 매각이 되면 1억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 이 주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주택의 영향이 확. 가벼워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1주택을 만들기 시점에서 지금이 가장 적힌거지. 이분한테는 아... 네. 그래서 지금 빨리, 빨리 그렇죠.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군요 파주시. 네. 네. 얘도 똑같이 중가를 받았을 때는 네. 2억 110만원. 네. 중가가 안됐을 때는 와, 이거 1억 432만원. 이걸 토탈하게 되면 원래는 3억 5천만원을 5천만 냈야 되는데 1억 4천만원을 네게 되는 거군요. 거점. 그렇죠. 음, 그리고 음. 또 하나 더큰 거는 만약에 양천구 주택을 이걸 남겨둔 상태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네네. 거의 8억 이상 차이가 나게 되더라고요. 8억 이상 차이는데 8억이 이제 차이, 이제 차익으로 봤을 때 네네. 양도세 차이가 3억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중과세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하면 우리가 세금으로 갖다가 이익 보는 게한 지금 한 6억 이상 이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양천구를 위한 빌드업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군요. 그 <웃음> 네. 거기에서 빌드업된 그 자금으로 이제 임대사업 법인 설립해서 월임대도또 받고 내 집도 제대로 다시 옮기고 굳이 여기서 법인 설립을 해야 되나요? 전에 제가 우리 법인 설립을 찍었었잖아요 네네네. 그 법인 설립 같은 경우 이분 같은 경우는 왜 그랬냐면 영상 링크? 예, 링크 네, 하가지고 네. <웃음> 이제 법인 설립을 해야 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이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분 자산이 많다 보니까 음... 이걸 만약 개인 사업자를 했을 때는 소득세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여러 면에서 불리한 면이 많아요 음... 그리고 자녀 가족법인까지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합리성을 최대한 찾은 거예요 마지막 요거는 뭐 어떤 거예요 어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계산식이에요 아까 앞에서 제가 양도세 차익이 이만큼 발생한다라는 걸 네. 실제 이제 세금 계산을 제가 해본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는 네. 고향 아파트 같은 경우 중과했을 때 중과했을 때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1억 8 0백과 4,615만이 나온다 네네 그걸 이제 세율로쭉 보여드린 거예요 세금 계산을 아, 하예요이표 보는 순간 뒤로 가기 버튼 누를 것 같습니다 <웃음> 그래서 자세한 설명 안하고 아, 네. 결과만 제가 보여드린 아, 거예요 네네네. 네. 결론은 3억 이상. 네. 그리고 총으로 치면은 한 6억에서 6억, 7억 이상. 7억 이상. 네. 이게 7억 이상이 세금을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중과 한시적 배제를 했잖아요. 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요 어, 네. 일단은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건 분명히 1년 사이에 효과를 볼 겁니다. 이런 분들은 네. 매물을 매물 내놔야 사업성적. 이익이니까. 네. 네. 이분도 내놨잖아요 그쵸 그쵸 이분도 벌써 2주, 2주택을 내놓는 음... 거죠 3주택 2주택을 내놨기 때문에 네네네. 시장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음... 그러면 뭐 아무래도 가격 조정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사실은 시장에서 뭐 가격이 떨어진다 오른다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시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내년 올해까지는 아, 일시적으로는 네 일시적으로는 네. 그리고 어차피 뭐 시장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이 어렵지만 음... 그래도 내가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요 기회를 네, 잡아야 된다. 요 기회 특히 다주택이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뭐 아주 길게 보고 투자하신 들 말고 또 이제 내가 이제 그 자금을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로 빠르게 음. 사실 뭐몇 천만 원 차이 때문에 버티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정리를 할수 있는 기회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음. 듭니다. 다주택이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뭐 본인 세무사는 누구하고 좀 상담을 받긴 해야겠네요 지금 네, 상황이라면 맞습니다. 지금 사회랑 무조건 상담 한 번씩 받아보고 뭐 행동을 좀 옮겨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음.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요거는 네.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장기 보유, 보유 특별공제 네. 이것도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간단히설명 제가 표로 좀 만들어 봤어요 네. 표로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네. 오랜 기간 보유를 하게 되면 양도세,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만큼은 비용처럼 빼주는 게 있어요. 음. 그걸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합니다. 네네. 우리 연말정산 할때 뭐 다자녀공제 이런 거 있듯이 있죠, 있죠. 그런 것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항목으로 적용을 해드리는데 음. 일단 1세대 1주택과 다주택이 다릅니다. 음. 1세대 1주택은 음, 1세대 1주택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비과세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 필요할까요? 어, 어. 없지 않나요? 네, 있죠. 왜? 9억 초과분. 아, 초과분. 네, 아, 9억 초과분 있잖아요. 아,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네. 발생을 했을 때 양도차익을 다 무조건 소,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음... 거기에서 이제 비용 처리해 를 주는 기간에 대한 항목이 2년 네. 이상의 8%, 3년 이상의 24%, 1년에 8%씩 늘어납니다. 보유하고 거. 거주를 합쳐서 이제 이 이상 토탈 이상. 금액으로 이제 나게 되는 거죠? 아, 보유기간만입니다. 보유기간만인가요? 네, 단 거주 이상, 거주는 했을 때 네. 보유기간으로 네. 계산을 하는 건데요. 네.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실제 10년 이상 보유했고 일주택자인 경우에는 네네. 사실 9억 이상을 하더라도 세금 내는 게 별로 없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 거군요. 학교에서 네. 음. 아해서 그 아까 양천구 주택도 이렇게 적용받으면 80% 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받기 때문에 아... 세금이 거의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알겠죠? 계산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는 원래는 5월 10일, 올 5월 10일 이전에는 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못 받았어요. 다주택에 어... 대해서. 그쵸, 그쵸. 근데 원래 다주택에 대해서는 6%부터 30%까지 1년에 3%씩 해서 2%씩 해가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거든요. 원래는요. 원래는요. 네, 네. 원래는. 근데 이거를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네, 다시. 음. 그래서 아까 세금 차이가 그만큼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적용이 돼서 세금 차이가 그만큼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이 거주역 다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게 네. 없어졌었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한시적으로 다시 이제 부활이 된 거. 부활한 거군요. 네. 자, 저에게 남은 시간이 1년이 채안 되는 거죠, 이제.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 네. <웃음>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네. 전혀 관련이 없고 그냥 정말 어떤 도움을 되고자 네. 사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월세고스 t v 최현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